조사님의 안전을 위하여 오! MK23? 엄크23입니다 음 23살 때까지 엄크가 뜬다는 <웃음> 그 명기 지나다니다 우연히 본건데 응. 해피파우더라고 응. 그거 하나에 36,000달러에 매입하는 작자가 있습니다 신발가게 앞쪽 프리미엄 시가 라고 써있지만 눈을 보십시오. 충혈돼 있습니다. 어머나! MSD. 어, 저, 아 진짜 치실끼가 있나 우리 중에? 치! 치! 치! 치! 잠깐만 그리고 아까 그 라미 자매님이 우리 성당 지하가 있다고요 아네 맞습니다 어그 지하를 좀 봐야겠습니다 어니 아니... 쪽 하하 여긴 무덤이 아닌가 음, 아주 적당하구만 우리 해피 파우더의 공간으로는 정말 아주 적합해 보이고 나중에 이 공간을 한번 뚫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혹시 해피파우더 제조룸? 제조룸이 이미 있나? 안좋아? 이게 또 나의 흔적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있을지도 여기 사가지고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우리 나중에 다락문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기어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아이고 좋습니다 어? 나 기분이 았다 이거도 돌가거어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도, 이거거도 이거도, 어거 영화관. 아, 상대 거좀 영화관, 영화관 내가 또 알지. 저저저 음. 저, 저 쌍판대기 좀 보십시오. 쌍판대기 좀. <웃음> 구형 예배 나왔습니다. 아 예배 안 봤는데 저희 샤머니즘 믿거든요. 아하 우리 신부님이 얘기하지않습니까 주님의 물건 좀 빌려주십시오. <웃음> 어? 뭐야? 알랄루야. 어, 알랄야알야야야야데스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난 됐을까>? 아... <웃음> 어이 파란머리. 일로 와보시게. 내가 맥도날드에서 자복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설마. 자네가 요런 짓을 하더구만. 오해입니다. 오해. <웃음> 이게 각도가 이상해서. 왜왜맥도날드서 <웃음> 네, 네, 네, 무슨 일 있었는데? 미치겠네. 아, 아. 네는 봐줄 수가 없네. 딱 걸려버렸어. 집어 넣어버리십시오. 아, 그래도 집어 넣어버리. 경위님, 거창. 경위야, 잠시만. 여기서 보는 앞에서. 아, 남들, 한, 보는, 바, 앞에서. 여, 아니, 남들 보는 앞에서 이거를. 다들, 아, 우리 전도사. 다들, 다들 봐라, 그렇지. 경위님 가셨나? 아, 아, 내 조심하라 했지 않았습니까? 소화됐, 아, 소화됐. 어 아, 일단 너... 오늘 구역 예배는 어, 이만 하고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신부님 씁쓸하실 텐데 사라도 태워다 드려? 아, 이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사님. 아, 그리고, 이제 자꾸 남의 구역 와가지고 그렇게 총총되니까, 빵빵! 빵빵! 빵빵! 유리바!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디자 양반 둘도 잠깐 차에 타봐요. 갈데가 있으니까. 삑삑 오케이. <웃음> 아뭐 별거는 아니고 그 사진들 있잖아요. 그것좀 봤으면 하는데. 이렇게 둘이 같이 찍힌 사진들.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기도 하고 뭐 예. 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 정도면 무슨 느낌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 말할? 뭔 말할? 어, 뭔 말할? 소리 나왔나 소리? 형님, 좋았습니다, 형님. 아, 나왔구만. 아, 나왔구만. 아, 고생이 많았네. 아, 왜 이렇게 허리가 굽어왔어, 이 친구. 아 어, 그래서 일을 얼마나 했어? <웃음> 아니 아니 허리가 너무 굽어서 왔어. <웃음> 어? 아, 아이씨. 아. 무기 안뺏겼어총안 뺏겼어? 아 그냥 불법 거래라 다행히 이번에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다행이네. 아, 굉장히... 어그총 네. 뭐야? 그거. 산 거야? 돈 주고 샀어, 지금? 누가 네 맘대로 사래. 일로 아, 와봐 나들. 고해성사 좀 하러 가야겠어. 백호 진실의 방으로. 빨리 들어가. 돈을 <웃음> 지금 그게 니네 돈이야? 그게 니네 돈이냐고. 우리 하나님 신부님 돈이지. 찍찍찍찍 어디서 지금 시시끼 <웃음> 소리가 들려온다 했더니 신도들 다 모이라고 해. 저녁 미사 시작한다. 자 다들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저녁 미사 시작한다. 내가 총구 끝을 성수에다 좀 담가갖고 묻히겠어. <웃음> 성스러운 총이 주시객기를 <웃음> 찾아 줄 거야. 알겠어, 다들. 아. 지금. 음. 다들 잘 봤지? 다들 오신 김에 신부님한테 헌금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릴 돈 지금 물고기 싹다 헌금하니 돈 되는 거싹다 헌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다니. 호라 주워라 <웃음> 예이 땅에 올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아 고해성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고해성사 이렇게 해야죠 예.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걱정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걸 제가 가지고 그리고 요걸 주십시오 형제님께서는 흙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버틀러 형제님께서 천 달러 크게 헌금하셨습니다 박수 주의 은총을 내리는 자는 에이멘 아하 유통이라 아주 생기신 것부터가 마음에 듭니다 예. 아 대구는 또 생선 스튜로 들어가니까 보고만 팔면 돼아 좋습니다 요리왕 갈비 혹시 머리 위에 백호를 들고 다니는 검정색 장장을 입은 사내 혹시 이 근처에 입소 본적 없습니까? 그자 제가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엄벌에 처하셨습니다 하늘의 제가 내렸습니다 병원에 가고 예. 말았습니다 어? 아 시경사가 찾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쇼 어? 아 뭐하다 잡힌거야 또 아... 뭐야 얘네 땅 벌써 3칸 4칸 샀는데? 야 여기 빨라 오 오호 이거 때려? 때려! 이자식 때려? <웃음> 지금 주님의 어, 불방맹이가 그냥 건드려 어? 도끼 어 야, 아주 그냥, 이겨도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다 뽑아, 그냥? <웃음>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구형 예배 왔습니다 구형 예배 아니 구형 예배를 뭐 이렇게 남의 업장에 그렇게 그냥 막 들어오시는 게어디있어요아 그리고 저희 여기가 본진이 아니에요 직접 소개를 시켜주려고? 여기서 일해요 아, 그래서 아 맞죠 저희 엔터테인먼트 함... 어 엔터테인먼트기 때문에 아 말해야 돼소대 아. 하 아, <웃음> 땀을 이렇게 많이 샀다고 벌써? 야, 아니, 아니 거기는 투기꾼 같습니다 진짜 <웃음> <웃음> <도장> 투기꾼이다 <웃음> 구형예배 나왔는데 뭐에금 헌금 없습니까 서헌 헌금. 우리 에금 같은 네. 소리 하고 있네 어어 어. 신부님 에나중에 따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예예예서도예국에서도한국예서도 빌려 드리도습니다나무한국타서미안국미서미안다미안도 한국에서도 한국다서도한 사실 요 정도 사이즈면 지금 저희 그거에는 꼭.. 낙낙! 아.. 저기 뒤에 오셨네? 경찰입니다! 예예 예.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총을 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요 총을 맞았다고요? 예, 네, 이분 맞습니까? 이분과 저 여기 있는 이 빗솔 이두 명이 어! 제가 어? 호신용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근데 요걸 보시게 아, 되면은 네. 안전모드에 모든 총알이 다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입니다. 총알을 더 많이 사놓은 걸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증거불충분으로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그 무기도 합법적인 무기고요. 돈으로 뇌물 주고 언론사에 자기 좋은 기사 써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뭔 소리예요. 네. 우리의 언론사 공정한 데요 거기 돈을 받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주 날티나게 생겼잖아요. 그냥. 날티란.. 어? 옷도 봐봐요. 고 지금 뭐라 옷도 그러면 봐봐요. 옆에 입고.. 그리고.. 날티나게 네. 입고.. 어? 우리 남이 어딨니? 람이? 얘 지금 어깨도 다 내놓고 이거.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른 건데, 이게? 이거는 전통 의복입니다. <웃음> 아. 아, 전통 의복은 인정이지. 나 자꾸 이러면 진짜 날피하는게 뭔지 보여줘. 자꾸 이러면? 자꾸 이러면. 아, <웃음> 야. <웃음> 숙대로 한번 막아 주고 싶냐? 아, 경찰서야! 아, 아, 아, 아, 지금 아, 뭐야? 지금 아, 씻고아 아, 아, 아, 아, 대가리에 아, 피나는 거 봐요, 아, 이거! 그, 그, 그, 대가리에 어, 원이 정수리에 피나는 거 보세요, 아. 정수리에! 아, 이거 어쩔 수 없을 제 눈앞에서 풍력 <웃음> 인사하셨기 때문에 아, 그, 아니, 풍력이 아니에요! 이거 찌도 없어요, 보시면 이거 감사합니다! 경희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회질서를 지켜주시는 우리 역시 경위님 공명정대하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한리라고 지금 이거 리한국에서한국에분한도한국도에서도구리한국에서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가서도 우리 한다에도 우리 도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한국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 믿음의 증표 가져오겠습니다. 요즘 조금... 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웃음>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조금... 요즘 힘드신가 봅니다. 아이 저희가 뭐 힘든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금도좀 적어지고 뭐 이런 것이지요? 뭐... 네? 어, 어 자꾸 좀 선이 느껴지는... 아저 날강도 새끼 없. 아이씨. 무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지? 행복 파우더 맛만 보면 또 이거 또 참을 수가 없을 텐데 또. 전설의 해파케 해피 파우더 캐빈. <웃음> <웃음> <웃음> 내가 행복 전도사였어요 신부님 이전에는. 어어 <웃음> 이렇게야 벌써? 뭐야 다들 성령 들렸어? 저 옆으로 해가지고 세칸더 <웃음> 사자. 세 칸? <웃음> 어. 오케이 됐고, 어 됐고요. 어 일단 세칸 됐고요. 카타콤 입구를 하나 사놓자. 됐어, 됐어. 독 신부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뒷입니다. 경찰입니다. 네. 예. 네, 다름이 아니라 그 인상착이 한번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웃음> 혹시 노란색 어, 멜빵 바지 입고 펭귄처럼 생긴? 잠시만요. 예? 아! 어? 불법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CCTV에 딱찍혀가지고 아.. 빼박이네. <웃음> 어떻게 좀 감형은 안 될까요? 이 친구가 아주 성당에서 하는 일이 많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 근데 네, 감형 사유가 뭐 있어야지 뭐될 텐데. 조던이란 신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웃음> 어? 아뭐 좋아하는 한 다만. 이게 바로 가죽 조던입니다 와씨오프트 <웃음> 어, <파티> 콜라보잖아 이거 <웃음> 요거 제가 어, 중고가로 팔겠습니다 이게 드리는게 아니고 어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냥 뭐, 마음가는데 이만 이렇게 드시면 감형이랑 이렇게만 이, 정도, 이 정도면 아, 되니까? 그럼요, 에, 그러면.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아예 그럼요 그 주문하네 주문하네 와와 잠깐 들어갔다 와, 아, 우와, 도돈, 와. 잠깐 들어갔다 와와 조던 <웃음> 와와어 누구신데요? 어? <웃음> 저 사람이 어? 이게 되네? <웃음> 저 사람 원 이거 안된다고 했는데 <웃음> 와 <우와>, 저도.. <웃음> 어, 이상하다 컨셉상 이거 안된다고 했는데 <웃음> 이거에 이거는 되는구나 어, 해, 현실 반영은 된다고 합니다 <웃음> 아, 어.